당신도 인간에게 크툴루의 부름 능력이 생김 크툴루! 그 놈의 크툴루 진짜 와아! 뭐! 우야. 우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디스파트 게임이라는 게임입니다 혹시 뭔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그냥 흥미로워보여서 가지고와봤거든요 이스파티즘이라는 게임을 만든 제작진의 다른 게임이에요사기작 게임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지고와봤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스팀에서 지금 판매중이거든요 이게 뭐야 여러가지 게임 모드가 있는데 일단 무조건 일반밖에 못하고 일반에서세번 패배하면 쉬움을 할수 있네요 어이 신기하다 보통은 쉬움도 바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본인의 실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봐요 클래식 총알바지 아이이맨 처음 시작할 때 인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지 할수 있나봐요 일단 우린 정석 클래식 그냥 칼 그냥 석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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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깜짝선물이 준비되어있다고 아마 못해내겠지만 말이야 이제 다음방으로 넘어가라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는 내가 원격으로 알려주지 문을 누르면 그너머의 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참 쉽지? 그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인간이 벌거벗은 상태인데요 거의 사육되는 그런 상황인거예요 기계에 완전 사육되어있는 상황인데 놀이로 잡혀온 것 같아요 아야 누르면 위로 가지는구나 야호! 전투다!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잘 배치하라고 한 명을 선택한 후 배치 범위 안에 빈 타일을 우클릭하면 된다 아한 명을 선택한 후 배치 범위 안에 빈 타일 이렇게가 배치네 이렇게 칸이 보이죠? 여기서 방패병이 지금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전투는 자동으로 진행되지 준비가 되었다면 파이트 버튼을 눌러라 혹시나 싶어 말해두는데 화면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커다란 버튼이다 진절하네얜 뭐야? 그냥 인간이야? 해보자 아니 주먹으로 싸우는데요? 오 생각보다 괜찮지가 않네 식량상점 토큰 2개로 식량 7개 구매 토큰 3개로 11개 구매 토큰이 지금? 식량 인간 1인당 식량 1유닛을 먹는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싸움 실력이 형편없어지니 반드시 밥을 먹일 것 와... 아 이제 슬슬 지금 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료를 늘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동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식료품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져서 그걸 서로 잘 조절해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4명이고 이게 토큰인 거죠? 토큰, 아이템과 하차는 인간을 새로 구매할 때 사용한다 아 인간 구매할 때도 쓰이네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획득한다 탭키를 누르면 확대된다. 텔레포트방에 있을 경우 다른 텔레포트방을 클릭하면 그리로 순간이동 한다. 음... 오케이. 토큰 두 개보다는 세 개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한 개당 실량 네 개를 주는 거니까. 이걸로 일단 구매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식량은 미리미리 구비를 해놔야지. 자, 검병을 조금 뒤로 보낼게요. 얘가 이동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일반인은 제일 뒤에 얘는 어차피 원거리 공격이기 때문에 조금 앞에다가 두고 좋아요 시작 정확하죠 지금? 딱 의도한 대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좋아요 아무런 피해없이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 시시한 죽음을 맞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별난 죽음을 맞고 싶다면 무기가 있어야지 상점에서 마음껏 골라봐라 아 무기도 파네 정령의 마스크 이런 거다 봐야 돼? 노키의 글로브 헤들볼은 뭐야? 하찮은 인간 한명 하나같이 나 형편없으니 마음껏 살아. 아 이게 전직이 있는게 아니라 무기를 뭘 착용해주냐에 따라서 하찮은 인간이 전직이 되네 오케이 일단 좋아보이는 정령의 마스크 아이템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인간에게 드래그 자, 하찮은 인간이 부두술사가 됐습니다 인간을 하나 사고 글로브를 쥐어줘보죠 일단은 초반이니까 아낌없이 써보겠습니다 자 이정도 가자 어야 보스네? 오케이 고 어어어 지져진다 와 범위공격이네 오 어, 얘부터 먼저 공격하잖아 랜덤으로 공격하는구나 <웃음> 어 죽나? 피가 얼마나 남았지? 어어 아 보인다 어어 아야 불타 죽었어 검사 도전과제 달성 함 나쁘지 않은 출발 끝난거야? 닌자 파란색 복장의 닌자와 만났다 얼음을 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한다 이게 뭐야 갑자기? 위 아니야 닌자는 생각에 잠긴 채 걸어갔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 뭐야 이제 클래스 콤보를 배워볼 때가 왔군 여기 화승청 보이지? 이걸 사라고 이거? 맨몸에 인간도 한명 사라고 아이템을 들고 다니게 말이야 이제 아이템이 없는 인간에게 화승총 아이템을 주라고 빨리빨리 빨리. 어 이거 죽으면 떨구네 칼을 이제 슈터클래스 아이콘 옆에 파란 동그라미가 나타났어 클래스 능력 레벨이 생겼다는 뜻이지 아야 이거 시너지 효과도 있구나 오야 이거 게임 잘 만들었다 3분의 2는 현재 팀원들 중에 슈터 클래스가 두 가지 유형이 있고 다음 능력 레벨을 해금하려면 해당 클래스에서 각기 다른 아이템을 가진 인간이 3명 필요하다는 뜻이야 능력 레벨은 같은 클래스에서 각기 다른 아이템을 모았을 때만 올라 왜냐고? 그냥 이제 계속해 그렇군요 응급 카트 야 이거 메딕도 있나봐 해보자 메딕 오야 대박 일단 슈터 두명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치유 1레벨. 가장 가까이 있는 부상 입은 아군을 치유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지 시너지 효과가 슈터가 두 명인데, 광신도. 인간에게 크툴루의 부름 능력이 생김. 크툴루! 그놈의 크툴루, 진짜. 일단 식량은 여유로우니까요. 가봅시다. 전투는 항상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네요, 다행히도 이거 배치 바꿔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가보자 뭐야! 바로 죽었어! 아, 얘가 지금 힐 주고 있는 거야? 아! 아, 야, 왜 이렇게 데미지가 세 아니, 미친 거아니야 일단 죽어도 근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무기가 이렇게 있어요 무기가 계속 남거든요? 킬러 두명으로 해볼까? 돈이... 되지? 오케이? 옆으로? <웃음> 아나스타샤 돌팔이 뭐야 이름... 오라? 이게 뭐지? 이건가? 공격속도 오라 능력이 생김 아... 이거구나... 오케이? 자. 힐 중! 힐에 힐! 어, 야, 힐러, 괜찮아! 나쁘지 않아! 식료품. 토큰 2개로 식량 7개. 11개. 토큰 9개로 식량 35개. 아직 이 정도로 살 필요성은 못 느끼겠어요. 토큰이 모자랄 수 있으니. 프렌치 후라이를 하나 사고. 윗방으로 가죠. 싸워. 어힐괜찮아잘 버티고 있어 엄청나게 검성 인간에게 치명타 능력이 생김 능력레벨을 올리려면 각기 다른 아이템을 지닌 인간 두명이 필요 검이 있거든요 엑스칼리버 어둠의 망토는 크툴루 크툴루 시너지 이건 세명이나 있어야 되네요 일단 검사부터 해보자 여러분 이건 무슨 시너지야 아, 고개사 인간에게 회피 능력이 생김 전사를 아나돈 너무 막쓰나? 아니 엑스칼리버 뭐, 야 건물 땅에다 방은채로 왔다갔다하네 얘는? <웃음> 체력이 420이야? 미친거 아니에요? 얘 뒤로 좀 빼져 어 좋아 여긴 텔레포트방이다 탭키를 누른채 다른 텔레포트방을 클릭하면 그리로 순간이동할 수 있다 오케이 이제 현재 층의 지도를 더 크게 볼수 있지 텔레포트 방은 파란 격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오케이 응, 오케이 이 음식 사러 다시 갈수 있네 오호! 오후 오케이 관통사격 슈터 유닛이 관통사격을 통해 공격 대상 뒤에 있는 적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연쇄번개 벼락이 연쇄번개가 되어 5개의 추가대상에게 피해를 준다 신속한 재장전모든능력 쿨타임이 1.11배 줄어든다 그냥 선택이야? 다기능 마법사 우린 마법사 클래스가 단한 명도 없어요 슈터는 좋은지 모르겠네 신속한 재장전으로 해볼까요? 혹시 다기능이지 돌연변이 오 금검절야 인간이 죽으면 50%의 확률로 들고 있던 아이템을 회수한다 아, 원래! 원래 회수가 안 되나봐! 그럼 나 이때까지 50%의 확률로 지금 다 갖고 온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야, 운이 엄청 좋았네 내가 아, 그래서 방패가 없었구나 맞네, 방패병이 없었네 아, 운이 엄청 좋았네요 이쪽은 토큰으로 살수 있는 도련변이나도련변이의 투자해라, 미래의 안정을 위해 상점, 물건, 갱신, 비용, 토큰 마이너스 1개 모든 유닛에 많아 30. 뉴비의 방어력 두꺼운 피부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가자. 토큰이 써야 될 곳이 엄청 많네요. 글러브 파는 것도 되냐고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서워. 어 죽겠다. 힐힐 힐, 힐. 안 돼. 마법반지. 마법사 클래스를 두명 추가해볼까? 인간에게 벼락 능력이 생김. 아, 이게 시너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 근데 같은 무기여서 안 되는구나. 마법반지. 업글? 뭐, 뭐, 무슨 업글? 아, 이게 있네? 아, 아! 에픽 등급의 아이템이 뜰 확률이 이렇게 생기는군요. 아, 아! 이거, 하, 개쩌네, 게임. 미쳤다 광신도 쪽으로 가보자 우리 안 되겠어 나 이거 못 참아 이번만큼은 쿠툴루를 써주마 업그레이드 한번더 해볼까? 아 리로를 해보자고 아꼈다 똥된다 그냥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뭐야 이거? 투수 인간에게 폭탄 능력이 생김 참치 왓 왓다 근데 엄청 비싸다 23원이네 돈좀 아껴야되지 않냐고? 나도 그 생각이야 가자! 전투 개시! 맞서 싸워! 곧 죽겠다! 처음으로 맵이 여러 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느낌표, 물음표가 있는데 여긴 뭔지 봅시다 에? 뭐야 이거 룰루 란노웨이오 에? 뭐라고? 내게 분홍색 녀석 다섯마리를 데려와 부드럽고 연하고 무방비한 녀석대 뉴비 다섯명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같다 찾아보자! 토큰을 몇개 던지는건 어때? 행운을 비는거지 찾아보자 도박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인간을 구매해볼까요? 이건 뭐야? 제물고덩이 여기 인간을 던지면 다섯의 식량이 생긴다 어 아. 오야 나 식량 부족해 인간들 배고파하는데 잠깐이라면 식량 없이도 돌아다닐 수 있지만 배고픈 인간은 싸울 때 형편없어진다고 인간은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마다 식량을 먹어치우지 인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먹는 양도 많아 식량이 다 떨어지면 인간 몇 명을 저기 있는 재물구덩이에 보내서 직접 생산할 수도 있어 연료는 열려고 고기는 고기지 안 그래자 계속 가라고 방을 이동할 때마다 달아요? 인간들이 배고파한다 방어력 마이너스 30 공격력 마이너스 3 t t h F 아니 소모율이 너무 센데, 이 상태로 버틸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빨리 싸워보자. 죽나? 얘 죽겠다. 어... 어... 어... 어 버텼어. 토큰 9개로 식량 35개, 두 번... 어... 하나밖에 구매가 안 되네. 그럼 그 다음에 프렌치프라이아 인원이 너무 늘리는 것도 안 되겠네. 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소모할 줄이야. 인간들이 배가 불렀다. 안만 더 주려고 해도 더는 안 먹는다. 이거 바꿔야겠다. 서로 자리 바꿔. 싸워. 고. 으아, 개찍기는데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어? 어, 녹는, 녹, 녹, 녹, 안, 안, 안 녹나? 안 녹나? 버티나? 야, 좋아. 아, 근데 검을 하나 잃었네요. 까비. 불행의 수레바퀴. 인간들 앞에 형광색 피부가 대부분 떨어져 나간 상태에 웃는 해골 홀로그램이 나타난다. 그 옆에는 거대한 다트 표적처럼 보이는 바퀴가 있다. 바퀴를 돌려라! 바퀴를 돌려라! 바퀴를 돌려라! 홀로그램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게 확실하다. 지나친다. 행운은 자기를 시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수레바퀴를 돌리자! 결과는 패닉이군!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답이다! 상품은 패닉 도련변이다 이제부터 뉴비는 공포에 질려 도망다니면서 적을 도발하게 되지! 하하하하하 <웃음> 홀로그램이 흑백 픽셀로 이루어진 큐브로 바뀐다 야. 뉴비 유닛의 모습이 전보다 약해진 것 같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을 것이다 아이씨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뉴비 유닛은 적이 접근하면 공포를 느끼고 도망치면 적의 공격 대상이 된다 어그로꾼? 얘가 뉴비인가? 그러니까 전직을 안 하고 이렇게 두면은 어그로꾼이 되나 봐요. 아 소리 지르면서 힐러를 많이 두고 싶어요. 확실히 힐러가 많으니까 유지가 잘 돼요. 아내 식료품이 방토 옆에 이거 뭐냐고? 파이터. 아래지마. 어? <웃음> 아 맞네. 템이 겹치네. 구급상자네. 그럼 됐어. 아래로 갑시다 다음 기회. 에 맞서 싸워! 야! 아 뭐야! 에? 뭐았어 파이터 파이터 파이터 특성이라.. 링크 형성 능력이 생김 링크 형성이 뭘까요? 슈터 또 있다! 등급은 어떻게 보는거지 아.. 이름 색깔이 있구나 내가 커먼 언커먼 레어 유니크 에픽인데 이게 유니크 등급인 것 같아요 아니아니 아니, 레어 슈터로 해보자 슈터 시너지가 공격 속도 빨라지면 좋잖아 저희 그런데 탱커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피가 제일 많은 애가 얘지 자리 바꿔 지금 다 원거리 계열인데 얘가 그나마 지금 탱커니까 이건 뭐지? 운명인 인간에게 버프타워 능력이 생김 이렇게 희한한 게다 있네 일단 음식 조절 해야되니까 이대로 갑시다 자 싸워 어 힐러 죽는다 힐러 죽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식량 잔뜩 사고 힐러를 좀 뒤로 빼야되나? 이건 무슨 표시야? 몰라 밑으로 내려가보자 검 있는거 알아요 나얘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 주술사의 몽둥이 뭐야? 흐틀로 하나만 더 있으면 될것 같은데. 투수. 눅눅한 프레체를 던져. 하하하하 <웃음> 별게 다 있네. 냉장고야? 어! 응급 카트. 아 이씨 있네. 에이, 솔직히 이정도 밸런스면 지금 나쁘지 않은것 같거든? 계속 가보자 방어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 할까? 모든 인간의 체력 플러스 50%? 아 근데 비싸구나 방어력을 조금 더 올려보고 만화는 왜 있는거야? 여기 만화를 쓰기는 해요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네 소환수의 체력 모든 능력 쿨타임이 1 2 5배 줄어든다 상점에서 무작위로 한 아이템의 가격이 마이너스 25% 오... 이거는... 이건 못 참지. 자, 전투다. 왜 어그로 안끌어제 사고... 아, 얘가 막... 아, 어그로 끄는데 애들이 계속 얘 때리던데요. 그러니까 어그로 안 되고 그냥 도망만 다니는데... <웃음> 뭐지? 얘들 위쪽으로 가봅시다. 이건 무슨 표시일까요? 오오! 잣댐? 어떡하지? 아, 쇼터들은 진짜 체력이 낮구나 그냥 칼을 쥐어주자고? 에쿠스 깔리바! 나와라 용맹한 전사여 가자! 그리앗! 거틴다 에쿠스 깔리바! 강하군 아, 이거 돌연변이구나 둔화공격 피하기 마법사 유닛이 30%의 확률로 적의 공격을 회피한다 30%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아 마법사 유닛이 회피하는 거구나 마법사가 없어 인간보다 적이 더 많으면 적의 수와 인간의 수 차이만큼 모든 인간의 방어력 플러스 10 이걸로 하자 우리 애초에 맞는 클래스가 없어 밑으로 내려와서 식량 하나 더 사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간단한 전투군요 근데 죽겠어요 바꿔 너좀 안에 있어봐 일단 힐을 좀 중간에 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방금 그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혔죠 슈터로 계속 가자 이거 괜찮은데? 30%의 공격 속도 올 슈터로 하면 진짜 공속 개빨라질 것 같은데 가격도 싸고 말이야 아 광신도가 여기서 나와버리네 18원 하, 살까? 광신도 못 참지 해보자. 돈이 없으니까 일단 후퇴. 그 툴로 못 참지. 아, 빡세 보인다. 버틸 수 있으려나? 좀 뒤로 가서 싸워. 얘가 피가 지금 제일 많으니까. 가자. 와, 뭐? 아, 죽었다. 검사. 괜찮은데? 보스를 그냥 녹였네? 지금 우리가 피해가 지금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 인간 3명이 죽은거야? 캠프파이어 옆에서 쉬고 있는데 특이한 옷을 입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 와 이거 진짜네 너도 2022년에서 왔어? 미쳤다 이거 굉장한데? 너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 넌 누구야? 과거를 기억할 수 있어? 우린 못하거든 그렇다면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봐 이상한 이교도 사원에서 소원을 빌어서 여기 왔거든 클리셰이긴 하지만 이장면에 어울리지 하하하 <웃음> 이건 차원 이동자라고 이 세계에서 온 여행자야 난 이런 놈들이 제일 싫더라 잡아먹으면 안 될까? 뭐 지금까지 겪은 일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팀에 껴줄게 오 어, 일로와 리처드 녀석이 팀에 합류했다 이 선택받은 자가 과연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와우 슈터 와아 이미지가 엄청나네 하슈터 어쩌다 보니 많아 소모 뭐 25어야 보스인가 봐야불타 죽는다 와 소환물이 아예 그냥 따로 싸워주네 지금 보니까 어불 아 이게 소환물을 바로 얘네가 소환하게끔 도와줘야되네 야 뒤로 빠져 크툴루가 그냥 대신 싸워주네요 나, 나 쟤는 피격 판정이 없는 줄 알았거든 그니까 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크툴루를 만들고 싸울 수 있게 해줘야돼요 좀더 뒤로 와봐 얘네가 갑자기 전투가 시작되면 모이거든? 마법 징그리려고그 사이에 우리는 힐을 엄청 하자고 슈터는 맨 뒤에 있어도 되니까 좋아 이, 이렇게 한번 싸워보자 와, 보스급 몬스터가 4마리인데? 네 야, 크툴로 한번 보자. 크툴루야우리 도와주소서! 으 죽었다, 광신도! 으악! 야, 너무 센데? 아니! <웃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너무 세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고급키트. 크툴루가 두 명이나 죽어버려서 애초에 크툴루 없었으면 1300딜 먹고 죽었겠네요 그러니까요 크툴루 없었으면 얘네 전멸했어요 진짜 그나마 엄청나다고 생각해야 되나 두 명을 추가 고용하고 그나 크툴루 두 명으로 버텨보자 아 근데 크툴루가 좀 안좋은게 소환의식을 할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가봅시다 위로 올라가자 상적 업글을 하자고? 돈이... 배단에서 돌연변이를 무료로 다시 뽑을 수 있는 횟수 모든 유닛의 많아. 소환수의 체력 와 이건 진짜 크툴루네 크툴루 전용 스킬들이네 이거는 모든 인간의 체력 일단 50% 올려보고 공격 속도 플러스 10% 전투 인간의 체력을 3% 회복한다 30원 드네. 야, 아, 또 바로 보스전이야. 미친, 이거 맞아? 아, 버틸 수 이, 이, 있겠어요. 이거 몰라. 일단 싸워. 으아아 불탄다. 아, 아 얘네는 준수하네. 어, 그렇게 강한 애들은 아니야. 아까 싸웠던 그 거대 로봇에 비하면은 애들 장난 수준이고. 아, 그러네. 체력이 올라서 그렇네. 체력이 올라서. 어, 체력이 중요하네. 너무 많이 사두고 보스..랑 바로 싸우는게 맞나? 와! 다시 나가 아 못돌아가! 어? 야 이거 깰수는 있을까 근데? 이번에 전멸하겠지? 아마 얘네가 딱 죽는 순간 바로 밀릴거야 슈터들은 체력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 얘를 좀 앞에다가 두자 자 싸워 파이팅 어, 어, 어, 어, 어, 뭐야! 뒤로 밀려! 어, 어? 야, 와! 아, 근데 밀어서 이게 딜이 골고루 퍼지니까 오히려, 어, 그럴싸한데? 제가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제발, 제발, 제발,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아! <웃음> 끝난 거 같죠? 아네명이 죽었다.. 어쩔 수 없지.. 앞에 갈림길이 나왔다. 갈라지는 지점에 어떤 문구가 적혀있는 거대한 바위가 놓여있다. 오른쪽으로 가는 이는 검을 잃을 것이다. 왼쪽으로 가는 이는 머리를 잃을 것이다. 직진하는 자는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왠지 오른쪽으로 가면 검.. 계열의 무기를 얻을 것 같고 왼쪽으로 가면은.. 머리 쓰는? 마나? 마법사? 마법사 계열의 무기를 얻을 것 같고 직진은 아무것도 못 얻을 것 같은데요? 그죠? 왼쪽으로 가보자 왼쪽 이야 토큰 10개네! 돈을 주운 인간들은 매복에 당한다 뭐 뻔한 전기 아닌가? 아 토큰 10개를 얻고이 상태로 전투를 해야 돼요? 시작부터? 우리 끝났네 아 잠깐만 여기에서 체력을 한번더 올리면 어떨까? 싸워 어? 좀 만만할지도는 개뿔 야한 마리당 체력이 1300인데? 아이고 끝났다 이게 죽는다야? 사망기록 으악 해배. 그래도 멋진 것들을 발견했네 스플래시 접촉불과 스턴 분노 이게 뭐지? 오련변이구나 다중시전 총알바지 방한 곳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면 식량이 소모돼 필요할 때 식량을 구매하는 것 있지만 다만 식량에 너무 투자하지도 말고 좋은 말인가봐요 이건? 메인 메뉴에서 잠깐 쉬기 자! 첫 회차로 가볍게 즐겨본 디스파츠 게임이었습니다 독재자의 게임? 이거 되게 재밌네요 롤의 전략적 팀전투? 그거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살아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심도있게 파면 팔수록 엄청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런 게임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생각이 나면은 차근차근 하다가 제가 실력을 쌓아서 그때 다시 녹화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파츠 게임이었습니다 녹화한 종료